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말씀 4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고자 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하던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분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이제물을 가지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 함께 다루기 원합니다. 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서로 교류하고 <웃음> 서로에게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혹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서로 영향력을 받고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웃음>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이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자들은 세상의 영을 소유하고 세상의 영의 그 지배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또한 사단과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의 영을 소유한 우리들을 미혹하고 공격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세상의 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문화, 정치, 교육, 종교, 미디어, 가정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웃음> 그런데 이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통로가 오늘 보문해 보니까 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틈을 내어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예배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틈이 무엇인지 또이 틈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공격하는지 또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특별하게 오늘날 이 문화라는 이 문화라는 거대한 쓰나미 가운데서 우리가 왜이 틈을 내어주면 안되는지에 대한 어떤 경각심과 분명하고 선명한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함께 다루기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던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 10월 말에 좀이 세상에서는 이제 할로윈이라고 지키는 이날 거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어떤 문화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해야 될 때가 돼서 그 전날에 선포하면 약할 것 같아서 일주일 전에 미리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늘 이 틈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는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틈을 메꿔야 됩니다 이 틈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수많은 구멍과 틈이 생깁니다 상처로 또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떤 아픔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채내 인생에 벽이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어떤 틈이 생기는 거 그러고 싶지 않지만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근데 네, 아시죠? 그 틈을 계속 간직한 채 아픔을 계속 간직한 채 살아간다는 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와 이 틈을 메꿔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더 나은 삶을 기약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구멍 나 있고 악으로부터 오는 이 문들을 여전히 열어놓은 상태로 지낸다는 것은 정말 정말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복을 스스로 날려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구원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완성하며 나갈 것인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복과 유혹을 누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틈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상처도 참 치유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영적으로 우리 삶가에 뚫려있는 이 틈과 공간을 메꾸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에 오늘 예배소서 말씀에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뚫려있는 모든 틈들을 메꾸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유혹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길 예수의 틈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27절에 오늘 틈이라는 이 단어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토폰이라는 헬라우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회, 영어로는요 기회라는 opportunity or foot hold 스페이스, 플레이스, 공간 기회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마귀가 들어올 어떤 공간을 만들지 마라 그들이 문으로 딱 하고 들어갈 그것을 제공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마귀는 존재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나? 귀신은 있습니다 이런 얘기면 아 귀신 야 영적인 거 예준아 귀신은 있어? 아, 할렐루야 그래요 <웃음>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인 존재가 존재해요 귀신도 존재하고 마귀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삶에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그림들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과 예를 들서 2장에 보면 그는 거짓의 아이요 거짓말장이요, 참소자요, 그리고 고발하는 자요, 공중건세를 잠은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세상은 마귀의 건세 안에서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의 질문은 그거예요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왜 마귀가 이렇게 날뛰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자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만 마귀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 속한 백성과 마귀가 다스리는 그땅 가운데서 마귀의 법 가운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마귀의 영역력 안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영역력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사단 마귀가 날고 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다 무지경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지만 그 날까지 여전히 날뛰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이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서 삼킬 것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삼키려고 우리의 신앙을 삼키려고 <웃음> 둘러싸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대기하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을 삼켜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향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잡아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요 걔네들은 잠도 안 자요 최선을 다해요 믿는 자들을 끌어내리려고 파멸로 인도하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살을 갈라놓는 겁니다 죄짓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공급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밑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단은 이 사실을 아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저는 어떤 고통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절망과 좌절을 인정하고 더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더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네데 기억하세요 사단 마귀가 우리 삶을 둘러싸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먹잇감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 안에 침노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공간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 안에 침할수 없습니다 들어와 역사할 수 없습니다 믿으세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 막이 귀신들다 존재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고 공간을 내어주지 않고 문을 열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침루하고 공격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인 영물들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물리적인 힘도 있습니다 요즘 무당하고 구타는 사람들 보세요 작두 타는 거 그거 정말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도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들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공간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능한 한 절대적으로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틈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틈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뭐예요? 거짓을 말하는 순간 우리 안에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과 거짓은 함께 할수 없습니다 결과가만 좋다고요? 아니요 성령님은 거짓된 것과 절대로 함께 할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디서든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삼으십시오 당장의 손해가 아니라 거짓과 성령은 절대로 함께 할수 없습니다 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화를 내지만 화를 제어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재 짓는 데까지 가면 뭐예요?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살펴보면 결국 틈이라는 것, 공간이 만들어지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와 심 따라 살지 못하면 육신의 정력을 따라 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 틈이라는 거예요 <웃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사단에게 이 틈을 내어주는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무지함, 두 번째는 안일함이에요 몰라서 열고 나타하고 안일해서 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사실 그 십자가의 영광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 받았어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 감격을 자꾸 꾸 잃어버리니까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그 때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어요 <웃음> 내면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10년대, 20년대 똥 내나는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웃음> 목욕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동네 나는 옷 입고 야나 떼도 믿고 광도 냈어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니라면 뭐예요? <웃음> 창세기 3장에 보면 요 여러분 6장에 보면 여자가 하와가 성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참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꽃을 보면 이쁘다고 해요, 안 해요? 뭐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쁜 꽃은 야, 이쁘다 야, 저거 어떻게 색깔이 저렇게 영롱하냐 야, 저 단풍 색깔 봐라 야, 어떻게 저렇게 시뻘겋냐참 이쁘다 할수 있잖아요 자, 하와의 행동만 보면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가요? 아니 이쁜 걸 이쁘다고 얘기하고 먹음직한 걸 먹음직하고 얘기한 거잖아요 솔직하게 물론 그 배경에는 뱀의 미혹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 눈 같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표현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이걸 딱 먹으면서 이걸 먹으면서 온이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멸망으로 인도할 것을 인지하고 먹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먹고 싶었을 거예요. 아, 궁금하다.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야. 하나님을 독질하는 거야. 복수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먹었을 거예요, 아담이요? 그냥 주니까 먹은 걸 거예요, 아마. 조금은 껄끄럽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무지한가 아니람이에요 여러분이 성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웃음> 오늘날 우리가 아,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생각할 때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야저 장로님 보니까 내가 좀 낫네 저 집사님 보니까 나는 좀 신앙생활 하네 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 악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싫어해요 성경 싫죠? 성경은 뭐예요? 하지 마는 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잠깐 성경을 덮어두고 주여 오늘은 범죄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아니란가 무지함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틈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틈으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는 사단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과정들을 보여줘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뭐예요? 이방인같이 허망한 것을 바라보면 허망한 것을 행하게 시작하면 뭐가 열린다고요? 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사단에게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뜻은요. 목적을 상실한 채 소망 없이 그냥 내 기분대로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YOLO! 한평생 사는 거 그냥 대충 살지 기준도 없어요 그냥 감정, 유희 이것만 추구하는 이 세상 포스트 모던 위전 세상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오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부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허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삶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께서 주신 달란트,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그 고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큰 비전이든 작은 비전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허망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부르심이 아니라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열린다고요? 바로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틈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그 틈으로 들어올때 자들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18절 보세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자주 안에 있을 때만이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허망한 것을 바라보고 틈을 열어서 악한 것들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순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총명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과 악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무뎌지게 하는 거예요 무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아직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갈가 먹는 거예요. 내 의의가 충만해지고 살이 분별 못하고 진리라고 선포하면서 보면 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도다 하나님의 영광 깎아먹는 일이에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왜요? 빛에서 점점 멀어지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리고 19절에 보여요 감각 없는 자가 된다 마음의화 맞은 것처럼 이 양심까지 묻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각까지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에 대한 감각, 말씀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면 어떻게 돼요? 방인과 방종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쾌락을 향해 내 목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수록 생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망하는 길이에요 제된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세 과정은 결국 우리 안에 틈을 열어서 들어오는 사단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웃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한 것이 들어갈 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얘들 잘안 나가요 진짜 안 나가요 제가 몇달 전에 아번이 얘기 나온적이 있어요. 그 가라지 문이 딱 열리고 있는데 제 눈앞에서 이렇게 이만한 쥐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가라지로. 그래서 제가 왜 나랑 눈 마주치면서 들어오지 했어요. 그래서 어, 조금 기분이 별로였어요. 그데제 생각은 아, 쥐덫을 놓으면 잡히겠지. 그래서 쥐덫을 놓았죠. 음식도 깔았어요. 근데 어떻게 음식만 꼴라당 없어져요? 그러면서 몇 달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나름 기도했어요 주님 알아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알아서 나가시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아내가 <웃음> 가라지를 좀 정리를 했어요 <웃음> 참고로 제 가라지 밑에 제가 제 방을 좀 만들어놨어요 제 공부방을 그러니까 쪼그리게 해가지고 만들어가고 저는 가라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거기 참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웃음> 그런데 최근에 최근에 그러니까 가라지가 싹 정리가 돼서 참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내 남대로 아진 쥐가 나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말씀보을 설교 준비하는데 뭔가 이쪽에서 이렇게 약간 거무스름한 게 지나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에이 설마 했는데 제가 봤더니 제가 방으로 만든 이런 판자 같은 걸다 깔아놨거든요. 그 위에 조만한 새끼 쥐가 이러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쟤는 또 뭐야? 하면서 야, 쥐어! 하는데 갑자기 그러면 그 애가 새끼를 낳아서 <웃음> 이 생각까지 나니까 갑자기 야나 여기 못살것 같아 막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한 것은 들어와서 집이 지기 시작하면 식구들을 만들어요 털을 잡는단 말이에요 들어오기 시작하면 견고한 직과 무너지지 않는 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공격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림들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악한 것들이 혹은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원리를 걸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초청, 두 번째는 영접입니다 초청과 영접의 원리 안에서 이 약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거나 나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볼게요. 우리 이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야. 로마서 9장 10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만이 내 힘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초청과 영접의 원칙이 그대로 젖어 있죠 우리가 주님을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 보좌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초청과 영접의 원리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의 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늘 예배 시간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이런 원리에서 있는 거예요 아우 우리 내주 안에 계신 성령님들 뭘 자꾸 초청하냐고 몰라서 그래요 우린 늘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지 않으면 내가 누구에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요 우리가 악한 것을 초청하고 영접할 때내 안에 악한 것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초총과 영접의 원리는 요원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너희 아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게시록 3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라디아교회에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리오니 그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고 해요. 여러분 초총과 영접의 원리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계속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수를 쏘에서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곳에 자정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악한 것들이 우른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거 아니에요. 주여 천군천사를 보내줘서.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주여 왕 되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초청하는데 목사님 저는 주신님 오시옵소서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 마귀님 내 삶을 다스려주세요 라고 초청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있나요? 없죠요, 없어요. 그런데 왜이 원리가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어떤 고백을 넘어 환경의 차원에서 이 틈이 열린다는 것을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까 본문에서 뭐랬죠? 화를 낼수 있지만, 낼수 있지만 컨트롤하지 못하고 제이를 짓게 되면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낼 때, 뭐 화가 올라오는데 귀시나 와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죄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틈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 심을 받지 못하고 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저랑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틈과 공간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 26절이에요. 보세요. 26절에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화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분노 있지 않아요? 분노 있습니다. 그죠? 물론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부급을 끓으신 분들이 많아요. 화도 낼수 있고 짜증도 낼수 있고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으로 재료이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나도 넘어지고 너희도 넘어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수 있지만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재지는그 순간에 회개함으로 돌이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틈이 막힌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른 순간 깨닫고 닫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아시죠?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오래될수록 우리 마음의 상처도 골마 터져서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적 치유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상처를 끄지만 해서 주님 앞에 아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중요한 거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빛에 노출되어서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치유의 빛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정갈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살길 원하시지 죽는 게 원치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고집과 아지 때문에 상처를 똥똥똥 매요 아 이거 수치 때문에 남이 알면 안듯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진지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자유케 하겠다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여러분의 그 틈을 그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길 예수그스토로추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 아예 틈조차 만드는 것이 안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의 건덕지조차 주지 않는 게 너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특별하게 여러분 제가 늘 경고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세상의 영 사탄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과 그 상황 가운데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술집이라고 다 똑같은 술집이 아닙니다. 특별히 저는 어떤 주술적 형태와 예배적 형태를 띄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예로 저는 할로윈이 하나의 주술적 형태라고 봅니다. 할로윈이요. 이건 조금만 생각해도 너무 분명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할로윈이면 아주 그냥 난리가 부를 수가 나요. 젊은이들 아주 클럽 가 가지고 그냥 빨개 벗고 다니고 아주 그냥 음란의 상징입니다. 쾌락의 상징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예수 믿는 청년들이 더 난리가 났어요. 이날만은 잠깐 재집고 오겠습니다요. 얼마나 무지하고 아니랍니까? 왜 아이들에게 그날 커스텀을 입으면 안 되고 왜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갖도록 돌아다니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주술적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재지는 것과 주술적 형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메이는 겁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약본에도 이 링크를 걸어드렸는데 최근 10월 17일에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린 기사입니다. 실린 기사인데 미국의 전도자이진 작가인 론 라이미네스가 기교도교인들에게 매혹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할로윈의 관행에 엮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기자는요. 이 전도자는 예전에 과거에 사탄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사탄 숭배자와 또 선지자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래요. 어떻게 저주를 선포하고 어떻게 마을을 흐먹으로 덮을지 그런 걸 훈련하고 사탄 경에 빠졌던 사람이래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가 말하기 뭐냐면, 예, 제가 다 내기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핵심적인 것만 말할게요. 이거는 단순하게 노는 문화가 아니라. 사탄마귀와 원 나이 스탠드 하는 거다 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정체성을 의미해요 정체성 우리가 결혼할 때 입는 옷이 있잖아요 신부들 뭐 입어요? 왜 빨간색 드레스가 못 입어요? 모르겠어요 하간 흰색 드레스 이쁜 옷 있잖아요 모양은 다르지만 백색의 뭐 신부 남자들은 멋있게 톡시도 있잖아요 그죠? 신랑과 신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커스텀이 있는다는 건 자신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음란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대상을 향하여 야 오늘 하루만 저 사람과 자고 와 라고 내어주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제 자녀를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가벼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틈을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중건세 자본자들의 건세와 능력을 관가하지 마세요 지금 미디어와 영상 매체들을 보세요 교묘하게 안티크라이스 교묘하게 말씀 왜곡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교묘하게 와, 선한 사람이에요 와, 어려운 사람도 잘 도와요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묘하게 그가 동성애자들을 선호해요 이런 식으로 끼어 맞춰서 문화를 협력하고 있어요 특정한 드라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보세요 교묘합니다 아주 교묘해요 이 문화 코드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에 노출되니까 특별하게 이제 아, 캐나다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동성애가 합법화됐죠. 그 세대부터 이제 지나갔던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시,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들하고 어떻게 맞지 않을 거예요. 이 문화하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때려주고도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한 문화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 조금은 연약하고 미약할 수 있지만 제 목표는 이 BTC가 블랙더 체인이 어, 기독교만의 독특한 문화, 유니크한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그날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으로 좀 빌드업 하려고 합니다. 물론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좀 필요해요. 솔직하게 고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제 목표는 그래도 밴쿠버에서 그냥 따라하는 식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같이, 그냥 세상에서 커스텀 믿지 마니까 그냥 교회 가서 커스텀 믿고와 이런 수준 이 대체 문화적으로 관점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방식의 문화를 기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다를 거고 내년 다를 거고 내후년 다를 겁니다 계속 그 고민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 그거 말고 교회 가서 노는 게더 재밌어라고 할 정도로 제가 계속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문화 싸움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학교는 이 문화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네, 지금 다방면에 많은 교회들에서 이 문화 코드 특히 유튜브나 미디어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흘러갈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거 재정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적이 있는 부자 되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역하시면서 악한 귀신과 막에 대해서 적당하게 넘어가신 적 없어요 야 오늘은 좀 살려줄게 이런 적 없어요 단호하셨단 말이에요 단호하셨어요 여러분 이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아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수비도 잘해야 돼요 지금 일도 산더미니까 우리가 많이들 착각하는 건 뭐냐면 아우 지금 일이 하도 많아서 하도 쌓여가지고 여기서 하나 더 더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라고 하셔서 죄를 허용하고 틈을 허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막아야지만 근원을 깨뜨리고 근원을 해결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겉에만 상처났다고 약바른 수준이 아니라 이미 뼈가 썩고 골수가 녹아내리는데 겉에 있는 것들만 약바른다고 낫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원적인 것을 막아야 됩니다 원인 자체를 차단해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이 감각을 강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예민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초청의 영역을 내가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강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초청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가 영접의 단계입니다. 영접의 단계가 뭐냐. 내 안에 보호자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뭐로 바뀌는 거예요? 돈, 여자. 남자, 연애, 결혼, 아이, 직장, 성공으로 내 보좌가 바뀌는 거예요 아주 교묘합니다 내 보좌에 누가 있냐에 따라 우리 삶이 좌지우지 됩니다 돈이 보좌에 있으면 돈 때문에 끌려다닙니다 성공이 보좌에 있으면 성공 때문에 끌려갑니다 마땅히 주님께서 보좌에 계셔야 하는데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눈과 귀를 가려서 돈이 너의 보좌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 다 물으면 꿈이 뭐예요? 성공과 부와 명예와 돈이래요 돈 벌어서 뭐할 건데? 돈을 왜 벌어요? 얼마를 벌어야 행복할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돈도 안 벌어볼까 어서 제가 얼마만큼 벌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억다리는 만져봤어요 더 많이 계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 성공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돈 버는 거 너무 중요해요. 내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통치자고 지배자입니다. 여러분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자꾸 동일한 죄왜 이것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뭐 인도배들 볼까, 왜, 볼까 왜 우리 자꾸 우리의 보자를 그들에게 악한 것들에게 내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강한 자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모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한다고 해요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한자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견고한 집으로 인하여 이게 그 구두구두 흔들릴 수 없는 강한자가 되는 거예요. 여긴 내 집이야. 이건 내 보좌야. <목소리> 안 돼. 고집가 집으로 내어두지 못하고 하나님 께 회개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묶여있는 것들 아지 때문에 묶여있는 것들 반목된 죄와 그리고 그것을 타협하고 허용하는 나의 안일한 때문에 묶여있는 이 강한 자 여러분 이게 깨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삶이에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틈을 막을 수 있을까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이브라예요 세 사람이 뭐예요? 예수로 온 있는 사람 세 사람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예배서 6장에는 뭐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사람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인 거예요 4장 20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로부터 배우지 않았느냐 그 가르침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틈을 메꿀려면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때 틈이 메꿔지는 거예요. 야구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구부서 4장 7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을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할 때만이 우리의 틈과 공간이 메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혹에 썩어서 가는 구습을 따라 벗어버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무슨 말이에요? 회계적 삶을 살아요. 회계하라는 거예요. 회계사. 야보고 4장 8절도 동일하게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제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회계하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가까이 할때 뭐가 메꿔지는 거예요? 틈이 메꿔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의 심령을 새롭게 되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에 강건해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에 강건해지시기 예수고 또추드립니다 속이 강건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단디하게 오직 성령 안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그림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플라스틱 병이 있어요 유리병이에요 그러니까 투명한 병인데 나무 막대를 하나 딱 세워놨습니다 이 나무 막대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채워야 되겠죠 뭘로 채워야 돼요? 입자가 아주 곱고 단단한 아주 초미세 같은 모래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콘크리트로 부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 심지가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근데 물 같은 걸로 부으면 뱅글뱅글 돌겠죠. 돌 같은 걸로 부으면 뱅글뱅글 돌겠죠. 성령으로 채우는 건 그런 겁니다. 틈새 하나까지 주의 성령으로 내 오장육부 혈관 모든 영혼까지 주의 성령으로 채우소서. 여러분 이렇게 갈망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24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신 모든 세 사람을 입어라. 너의 부르심이 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 정체성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보혈로, 그 핏값으로 산 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대로 살아갈 때 그게 메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틈이 메꿔지길 예수께도 추원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도전 16장에 보면 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왜 갇히냐면요. 보금 정도 하다가 귀신 들린 어떤 여자아이를 고칩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점 보는 여자였어요. 귀신의 힘을 얻어 점을 보던 여자아이였는데 얘가 고침을 받으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주인이었던 자가 바울과 신라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매맞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더니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립니다. 그 소리 듣고 옥문을 지키던 자가 오니까 옥문이 다열있는거 보니까 아나 이제 망했다 하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우리 여기 있어! 라고 하고 그를 부릅니다. 놀래서 바울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네 너가 아니라 너와 내 집이에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초청하고 영접하는 순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고 공간을 내어주고 그들을 초청하고 영접하면 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과 공동체와 이 도시가 악의 영향권 안에 그 저주의 사슬 안에 메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해지셔야 돼요. 주의 백성들은 빛의 자녀예요. 무지하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지킬 힘이 없다면 기도하시고 주님께 능력 달라고 사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 지켜달라고 우리 지켜달라고 이 거대한 문화의 파도 속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 왕따 당하면 어때요? 따돌림 당하면 어때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믿음 필요해요. 여러분의 틈을 매워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힘으로 채워지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드립니다